기억력, 집중력, 의욕 부족, 불면증, 시력 저하 등이 모든 것이 뇌가 노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뇌속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두뇌 트레이닝, 엇갈려 손가락 펴기를 함께 해볼까요? 해볼까요? 편안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은 주의 집중과 기억 관련 부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엇갈려 손가락 펴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주먹 쥔 상태에서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펴줍니다. 오른손 넷째 손가락과 왼손 새끼손가락을 펴보세요.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과 왼손 넷째 손가락을 펴줍니다. 계속해서 양쪽 손가락을 하나씩 순서대로 폈다가 접어보세요. 이 과정을 3회 반복한 후 반대로 왼쪽 손가락부터 펴줍니다. 손은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각피질과 운동피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은 단순히 무언가를 짓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손동작은 기본적으로 손과 관련된 대뇌피질의 넓은 부위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손으로 대칭성 동작이 아닌 비대칭적인 동작을 하면 전두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집중과 기억관련 부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멈춰주세요. 엇갈려 어, 손가락 표기 어땠나요? 엇갈려 어, 손가락 표기를 해보니까 내 손가락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잘 안됐어요. 내속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뇌 트레이닝 엇갈려 손가락 펴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릴까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추천 영상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